천일이에요. <웃음> 자, 오늘은 양역으로는 1월 17일이고, 어, 음역으로는, 아, 26일, 26일, 아,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아침 8시? 네. 8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조금 전에 천일이 이제, 전화 인사를 끝내고 바로 이렇게 앉았어요. <웃음> 가수들도 노래하는 가수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는 노래를 못한다고 하더구만. 이 천일은 식전 대바람부터 새벽 이즈도 그렇고 잘 떠들어요. 잘 떠들어. 어? 예, 전에는 낮에 이 영상을 찍다가, 아, 주변에서 공사한다고 막 우당탕탕 거리고 하니까 그몇번 피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은근, 은근 조용해요. 응? 어? 이 골목 자체도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전화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앉아서 얘기가 딱 좋아요. 응? 음. 자, 오늘은 요일로는 이제 화요일, 이제 명절 며칠 안 남았죠? 자 오늘 얘기는 아, 서울 어, 제자가 천일화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 왔어요 선생님이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도저히 뭐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 이거 문자로 뭐 물어 볼래도 이게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좀 보고 한번 이게 뭔 내용인지 좀 한번 알려주세요 해 가지고서는 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까맣게 입고 있다가, 저녁에 대리운전 나갔다 와가지고, 저처럼 이거 뭐지 먹다고 생각하니까, 또그 생각이 악함쓰고 어, 무슨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래 싶어가지고, 어, 보고, 잠시 보다 보니까, 대충 뭐,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어쳐버렸는데, 응? 어? 뭐, 뭔 얘기인지 뻔하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얘기. 굳이, 그, 제목을 뽑는다, 그러면. 천일이 도착 얘기를 했어요. 저기 있는데. 굳이 제목을 뽑는다. 그럼 뭐라고 할까? 음. 이걸로 할까요? 제자나 무당. 어? 각자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귀신을 처결하거나 보내, 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능력 신의 능력이에요 신의 능력 신의 능력을 제자가 무당이 행세 행사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무식한 무당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 음? 지능력인 줄 알아요 오늘 그 얘기에요 응? 그 천일이 그 보내준 그 영상 그걸 보고 딱 얻은 결론은 그거에요 그렇게 하고 전에 그 천일이 몇 번째 영상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그 3115번 영상이에요 3125그 여러분 찾아보세요 귀신을 물리치는 주모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글을 그때 그글자를그 영상에도 뽑았어요 뽑았어 <웃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천일 그 영상을 본후 공감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돼요 기존에 막, 그, 테마, 어, 뭐, 테마, 뭐, 뭐, 뭐, 테마, 테마하고 또 뭐라, 무슨 의식? 뭐, 구, 구마 의식? 응? 어? 구마 의식. 그, 서울제자가 보내준 영상에 구마 의식 하는, 그, 그런 영상이었어요. 구마와 테마. 이제 여러분들이, 천, 아, 좀, 그 천일의 영상, 이야기에 공감을 한다면은, 나중에는 그러한 다른 영상을 볼 때는 어떻게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하냐면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되고 그 영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봐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막 유사한 영상들을 보면서 혹해 가지고 뭐 어우무시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조금 더 높은 그런 눈의 관점에서 그렇게 봐줘야 된다 하는 얘기 서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한 마디 그 외적인 한 마디 더 하면 얘기 들어까 하기 전에 아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신은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죠 그리고 이 천일, 이 천일을 찾아와서 천일과 인연된 중생과 제자들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거의 마지막이야. 이천일 그러니까 예전에 천일이 그랬어요. 아, 나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은 제자들 오지 말라고. 중생들 오지 말라고. 우리 신랑님들 그랬어요. 아, 그런 애들 보내지 말라고. 이 천일도 깎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일이 꼭 뒷설거지 하는 개념이에요. 짓설 거지. 어? 제발 좀 그런 인간들, 그런 중생들, 그런 제자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 전위를 알고 오시는 분들은 명심들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마지막이야. 본인들이 거기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튕겨져 나가면. 뭐 다른 중 다른 무당 일반 제자들이 일반 무당 저 중생들이라고 하면 중생들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어디가지고 다른 무당이나 또 제자나 뭐 누구 누 만날 수는 있겠지 있겠지만 거의 구제받거나 새로운 길을 들어서 갈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천일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울러 또 덧붙이면 천일은 측은지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고 싶어 이 천일은 하지만 신들께서 내치시면 답 없어요 천일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안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뒀다, 뒀다, 해봐, 좀. 이렇게 따로 와봐. 할지언정. 신들에서, 아, 저건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고 치면, 어떻다고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천일이랑 인연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음, 여기까지 이해하고. 예, 이제 본론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도 아까 저 3115번, 5번 글, 3115 영상,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응? 근데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니 바이벌 별로 많이 안할 테니까. 응? 그 영상, 이천에는 굳이 남의 유튜브 영상을 씹을, 씹거나, 응? 디스할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응? 없어. 별로 없어. 뭐 남이 기껏 자기 작업해가지고 올리는 영상을 뭐하러 디스해. 계약해 그 버요 거의 근데 그뭐그그 <웃음> 뭐그그 뭐야 그 유튜브 뭐야 그 제목이 무서운 이야기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고 뭐 심령학자 삼촌이 뭐 귀신 들린 할머니 그뭐뭘그 뭐그 어? 그걸 빼내러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예요. 계약적인 영역으로는 신부들이 모여 가지고 구마 의식을 행하는데 응? 구마 의식을 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삼촌을 갔다가 불러가지고, 어디 저기 일본? 일본에 있는 삼촌을 불러가지고, 콱!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삼촌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법사, 삼촌이 하는 법사, 일본에 있는 법사를 대다가 했더니, 거기서 결국은, 그게 어쩌고저쩌고 더라 근데 걔네들이 글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은, 신감을, 어? 신감을. 신. 응? 속된 말로, 무당팔자. 어, 그거를 개무시하거나 어? 이러고 살았을 때는 그게 무섭무지막지하게 크게 다가온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심팔자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서 풀어요 썰을 풀어 어, 썰이야 썰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 작가들 얼마나 그걸 잘 쓰는 줄 알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어?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고집을도록콧껴 가지고 질질질 다 끌려 댄기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본인들 정신만 황폐해져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눈을 키우라고 천일이 영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러는데도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응? 그 영상에서 자. 여러분들, 그, 저기, 일단 이 영상을 보기지차 그, 뭐야, 3, 1, 2로 영상을 보면 더 좋은데, 일단 얘기 들으세요. 천일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영상에, 그랬어요. 절대로 귀신을 물리치는 주문은 없다, 했어요. 여러분들, 저기, 구마의식, 그 사제들, 어? 신부들 나와가지고, 막사바라사바라 어쩌고저쩌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십자가 건들잖아 십자가 척 하고. 성수 뿌린다고 막딱물 뿌리고 막 치치치치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걔네들 옛날 히, 아마 히브리어일 거예요, 히브리어, 그리스 옛날 고대 언어 히브리어. 그래 가지고 막뭐 이래 이래, 어 그냥 막 그분들 뭐 아그라 어, 그래, 어쩌고. 여러분 들 영화를 많이 영, 많이 봐서 할 거예요. 응? 거기서 그 사제 그 신부 그러니까 그 고을 그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제 신부가 막 그렇게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신부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신부가 출중해 가지고 뭐 저기 그 귀신을 때려 잡어 아니라고. 걔네들은 그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소품이 뭐야? 성물이라고 그래? 성물. 어? 성물. 그러면서 어느 영화에서는 그러더구만, 고대 로마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뭐? 그거라고 하면서 교황청 가가지고 빌려 갖고 오더구만. 그래가지고, 어, 물렸거라. 그런 거 없다고. 자, 거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제 그 신부 신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신부는 단지 행세하는 것 뿐이야 행세하는 거야 신부 뭐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성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그거야 이제 십자가 성수 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막 어? 십자가 가지고 눌러대고 물 갖다 칙칙 뿌리고 그래갖고 어,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거기서 주님은 누구야 그들이 우리 우리 모속에서 바라보는 신개념이에요 신개념 신부가 잘났거나 신부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척이라는게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거기 1번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주문 아 사바라 사바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식 <웃음> 씨 바람도 안 나오네 응? 주문 여러분들 우리 무석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웃음> 무식한 귀신은 경문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문도 몰라 무식한 귀신은 어? 응? 뭘갈 것도 없네. 우리가 한 글을 안 깨우쳤어. 그러면 낫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낫 낫을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귀신한데, 응?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떠든다. 그게 뭐, 뭐, 뭐, 귀신이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주문. 귀신을 쫓는 주문이라는 그 자체,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누가 만들어 놨어? 인간들이 만들었잖아. 인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가. 응? 하늘에서, 하늘에서 신들께서, 야, 이래이래한 말을 하면은 있잖아, 귀인이 다 도망갈 거야. 하고, 하늘에서 알려준 단어가 기다, 아니다. 아니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응? 어? 인간들이. 응? 너도 묶고 몰라가라, 너도 모르라. 우리 태성경이 그게 있어요. 어? 이매망야 사기야, 너도 묶음을 넣가라목매달아 죽인 문달귀시, 너도 묶음을 넣가라시집못가 응? 천혁이, 너도 묶음을 넣가라 그런다고 가냐고. 안 간다고. 그러면 그거 두 번째. 그, 그 신부들이 막, 아 아주 주문해온다고. 응? 귀신이 악령이 도망가냐고. 안 도망가는 거야. 안 되지. 두 번째 얘까지 됐죠? 자, 이제 그 얘기 들어지.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국영시절을 한다고 막 해. 응? 해. 우리 무속이나 연애 법사들 하고 옛날, 요즘 그거 사라졌네? 그 사라졌네? 그미스테리 극장, 거기서 막그 테마 의식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지랄 임명하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웃음> 그러다 이제 그 신부들이 실패를 하고, 응?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뭐, 그, 뭐, 뭐야, 종교학자? 학자면 어디 가서 글이나 쓰고, 그 공부나 하고, 논문이나 쓰면 되지. 한 종교학자가 뭔 지랄이라고 하시러냐 자기 삼촌이 종교학자리야. 그러면서 썰을 풀어,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에서 법사들과 가지고 딱 보니까, 그, 자기네 거기, 일단은 그, 배경 설정을 어떻게 했냐. 할머니가 다 죽어가. 그리고 그러는데 그 집구석에서는 현재는 천주교를 믿고 있어. 이제 그렇게 딱 깔고 가는 거야, 이제. 응? 배경 스토리를. 왜 갔더니 그집안에 자기네가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아, 자기 뭐한삼촌에갔더니 아, 거부감을 갖더라. 응, 이제 신부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손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얘기하는데, 그렇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그 와중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얘기가 좀 길어, 조금만 길어지게 생겼나? 오늘. 그, 그, 그, 썰, 전화통화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제 썰을 푸는 거지. 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들이, 귀신들이 왔어. 막 빙의가 됐어. 됐는데 평상시에는 막 천주교를 믿고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꼼짝을 못 하다가 나중에 그 믿음,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득세를 할 수가 있다. 한다더라. 이지랄. 되 미친 그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안돼안 안 된다는 거야 그 무슨 개 숙된 말로 누군 말 들었어 오지 말이여 뭐여 어 말이여 술이여 뭐이 뭐라고 뭐라고 하도 이 또고 막 그런 용어 어 말이여 된장 이런가 <웃음> 참. 아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믿는 게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서 귀신들이고 꼽장못다 하고 가만히 숨어있더니 하고 쭈그려 떡하고 앉았어. 그러다가, 지네 믿음이 약하면은, 뿅! 나와가지고, 야! 너희 믿음 약하지?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귀신들이 그래? 그런, 그그 그 내용이 중간에 있어, 그런 내용이. 아이고, 지랄, 예병. 응? 자,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 이제, 모터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를 어떻게 풀고 가냐면, 그 집안에 위에서, 이신 신을 믿고 이렇게 이렇게 잘 왔다는 거지 왔는데 그 밑에 인간들이 자손들이 신을 무시하고 천주교를 홀라당 믿고 엉뚱한 짓거리 한 거야 신을 개무시하고 어?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벌로 인해 가지고 자식은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좀 들떨어지게 나온 거지 세상에 그러다 또 자식이 또 죽었어 응? 손이 끊긴 거지 그 옆에 다른 애 데려다가 양자 자슷하게키워고 걔가 현재는 그노인들를 봉양하고 있다 근데 걔는 천지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지 거기서 하니까 걔네들이 주제를 정한 게 뭐냐면 신 신팔자 신제자팔자 이걸 개무시하면 이렇게 이렇게 큰 그런 막 우한, 우한을 당하더라 그게 무섭다 어? 빙의도 걸리고 귀신 자손도 빨리 죽고 뭐 이러이러하다 막 그런 식으로 썰을 썰을 풀었다고 어? 근데 그거는 안 해도 원래도 지금도 자기 네 집안 내력이 신줄이요 신을 모시고 가야 돼 그런데. 목사가 좋고, 천주교가 좋으니까, 가가지고, 천주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쓰고 앉아가지고, 주님, 어쩌고저쩌고, 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어쩌고저쩌고. 고상이 배잖아. 어디가 푸닥거리 하는 것보다, 뚝딱거리고 하는 것보다, 산에 쫓아가가지고, 열라 비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렇게 흘렀을 때는, 그 대가, 대가를 크게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풀고 갔는데, 중간중간 그 종교학자라는 삼촌 등장시키고, 삼촌이 아는 일본 법사를 등장시키고, 또그 법사가 와가지고, 테마의식을 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 뭐 부적도 한두 장 찾아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지가, 아, 안 되겠으니까, 요 장면 또 중요해요.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모시는 일본, 신에 다시 가가지고, 신께 허락을 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하고 하 이제 그 얘기상 그 스토리상 갔다가 들어올 때는 뭐 제자 둘인가 이렇게 데리고 온디야 같이 와 지하기 제자랑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아 내가 일본 가가지고 우리 그 신께 내 허락을 받고 응? 이렇게 왔다 제자들이랑 왔다 그래서 이제 귀신 빼내는 빙이 된거그 작업을 한다고 막 그렇게 해 근데 뭐 귀신이 온 배, 배수, 머리 처박혀가지고 꼭꼭 수 있다.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또 풀어. 여기서 이제, 이세 번째 대기하는, 네 번째. 자, 봐요. 음. 신은, 응? 신은, 그, 그, 저, 일본 법사 말대로, 자기 그 신한테 쫓아가가지고, 일본 다시 가서 허락을 툭 하고, 다시 와서, 저기, 빙의된사를, 빙의된 그, 응? 테마 그 그빙를 뺀다고 테마에시 간다고 천일이 봐서는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신은 예를 들어 이 천일이 이 천일이 미국가 있어 저 아프리카가 있어 그렇게 해도 신은 그 어느 자리 이 천일이 전 세계 어디가 있더라도. 신과 통신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지. 전일이 미국가 있거나 아프리카가 있다 해가지고 통신이 안 된다. 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전일 예전에 그이 스마트폰 예를 들어줬어요. 스마트폰. 응? 여기 대전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할 때그 중간에 뭐가 간다. 그냥 전파가 날라가잖아.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응? 무선, 무선으로 통신이 한다, 실시간 통신한단 말이지. 신과 통신을 그렇게 비유를, 비유를, 해줬어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잖아. 인공문성에 가서 쇼쇼쇼쇼 해가지고 통화하잖아. 얼굴 보고 통화해. 그런데, 다시, 일본 가가지고, 일본과 자기 신계 허락을 득하고 다시 와, 와 와가지고 척결을 한다고 이제 이해되죠? 말안 되는 얘기야. 말안 되는 거야. 의사가 응? 미국 의사가 응? 그 환자를 수술하다 말, 우리 나라에서 가만 히 있어 보라고 나 이거 가지고. 그 저기 우리 미국, 우리 스승님께 허락을 맡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수술하다 말고 다시 가서 허락을 맡고 다시 와서 수술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 풀더라고.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셨죠? 그뭐 무서운 이야기인가 지랄인가 그 내용 걔네, 걔네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봐, 조금씩 봤어 나도 천일도 근데 그거 허접한 얘기라 천일은 아예 그런 거안봐말 어?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 여보세요 아 누구누구씨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해 주실 거지요? 걔들은 그거해서 밥 먹고 사는 애들이요. 그거해서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자봐요. 제일 먼저 천일이 얘기한 게그 얘기였죠. 제자나 모당이 그 능력을 행사하는, 저 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응?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잘나가죠 그런 거 아니다 그것도 언, 언, 언젠가 영상에서 천일이 얘기한 거 있어요 천일의 영상을 빰버리고 보고 보았냐고 보고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야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게 뭐를 가지냐 져면 아니 그러면 아무 죄잖아 높은 신 모시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응?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잖아? 어차피 신의 능력을 행사, 행, 내가 행세하는 거라고 하면, 응? 내가 대리인이란 말이지. 대, 이, 만약에 천일 예를 들자고요. 응? 이 천일이 신의 능력을 대리인으로서 막그 행세를 한다 이거예요. 신들께서 만약에, 야, 천일, 너가 동사문서 가등본좀따봐등본 띄워와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등분 띄워갖고 와. 야, 너 있잖아. 저기 가가지고 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딱 가져와.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응? 어? 누구나. 꼭이 천일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럼 왜 너만 해? 나도 할수 있잖아. 그치. 할수 있지. 그데 중요한 건 내가 팁이라고 한거 이게 있어요. 이 천일이 제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누구한테꼭 얘기 또 뭐라 그랬어요. 본인 등급을 올리라고 했어. 본인 등급. 그러면서 실력인 등급도 올리라고 했어. 올리라고 했어요. 올리라고 어 올리라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어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자가 무지랭이야 응? 이 천일이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야 그러면 신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한다겠어요 못한다겠어요 못하는 거야 신이 이만난걸 주더라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못해 그렇게 하고 또한 가지 그런 빙이 되거나 막 악령이 들어가 있어 이제 이를테면 악령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그 사제 영화도 그렇고 일반 옛날 국성 국성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잖아 이제 오죽하면 국성에서 그 누구야 선신 그 소복 입고 나오는 그 여자 우인가 어 우인가 무인가 그그신그 그 신도 도망댕기잖아 도망댕겨 그 신조차도. 그 악령이 워낙 쓸 때는 악기가 근데 제자의 그 등급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악기나 잡기 악령 이런 거랑 그냥 1대1로 싹 마주쳤을 때 제자의 등급이 높으면 응? 제자의 등급이 높으면 그악령이나 악끼가 싸우자고 덤비지를 못해요 발 걸지를 못해 태클을 못 걸어 왜? 씨저 새끼는 내가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득 볼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건든다고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 설명을 해 줄게요 우리가 게임을 해 게임 막롤 어? 플레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막 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취득하는 무기, 내가 취득하는 무기에 따라서 내 레벨이 달라졌죠. 내 레벨 높아져. 이따만한 칼, 칼도 그냥 새칼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칼. 그보다 더 좋은 막 화려한 칼. 또 칼도 한두 개가 아니야. 옷도 이런 평복이 아니라 갑옷, 딱 철갑옷. 그 다음에 철갑보다 더좋아게황금갑옷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장비가 없는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나랑 싸우자고 덤비겠어요 왜? 못 덤비잖아 덤벼봐야 저 새끼한테 덤볐다가는 지가 죽는 뻔히 알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자가 등급이 높으면, 제자한테, 뭐예요? 속된 말로 아이템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야. 이 제자 몸에. 이 천일이라고 생각하면, 천일 몸에, 신이 아 신이 딱, 보, 아이, 아이템이 하나씩, 따다다다닥 붙어 보인다고. 귀신도 눈에는. 그러니까, 이 천일을 한번 줘받고 싶어도, 어때요? 초박질 못하는 게요 저희들 까버렸던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인간 제자지만 그러면서 귀신들이 느끼게 뭘 느끼냐면 야저 새끼 주변에는 크게 누군가가 지켜주는 힘센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피한다고 구판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이 천일이 막, 이러 막, 막, 악녀, 저기 귀신 속을, 천이 돌아다녀, 이제. 돌아댕겨도 천일이, 응. 음. 옛날 천일이 지옥구경 갔을 때. 지옥구경 갔을 때, 천일이 가슴에다가, 나 누구누구하고 명패를 안 붙이고 댕겼어도, 저승의 판관이라든지, 사자들은 천일을 다 알아봤어. 인사하고 다 돌아, 인사하고 다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라고 표시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런 게 뭐예요? 천일한데 걸려있는, 천일이 취득한 장비, 응? 그런 아이템. 그게 드글드글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천일이 다이렉트로 혼자서 막 귀신이랑 팍팍팍팍 싸워서 허접한 귀신은 잡겠지 그죠 하지만 큰 악령이나 악귀 아주 오래 먹은 그러한 귀 천일이 뭐라 하겠어 천일 혼자도 못 싸운다니까 못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신들의 큰 원력을 천일이 등이 없고, 다시 말해서, 어우, 우리, 저, 장군 할아버지, 신정 할아버지, 오셔요. 저것이랑 한판 싸워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빡, 막 하는 거지. 바로, 그렇, 그렇지, 그게 아닌, 이, 혼자서. 그, 그, 알려, 그, 무서운, 거기 나오는 그기 마냥, 그 법사가 와서, 어,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신부들이, 아유, 아니라니까. 응? 명심들 하세요. 예. 명심들 해. 이천일의 영상을 보시면 그만큼 깨야 돼. 그냥 보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각자 본인 것들을 만드셔야 돼. 응? 지금 오늘 얘기 중에도 그 뭐라고 했어요. 좀딱딱 딱 핵심이 나왔잖아. 귀신을, 천일이 구슬, 구슬하라, 만약에 천일이 구슬하라 구판에 들어가요. 달을 잡고. 그러면, 천일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 주문. 야, 소리, 소리, 마, 소리, 수리, 물러가라, 도망가라, 샥샥샥. 소금 뿌려, 야, 야, 소금 뿌려봐. 야, 칼 가져와봐. 그런다고 하는거 아니라고. 그러라. 신들께서, 신들께서 미리 다, 저기 다, 다, 다, 계산을 다 해. 다 처리, 다 끝나. 주문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막 북열나게 치면서 그냥, 소리, 소리, 마, 소리,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니고, 으, 가세요,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귀신 보내는 그런 주문은 없다는 거, 없어요. 그거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저렇게 신의, 신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제자가 행세, 행사한다는 것, 뿐이라는 거세 음? 번째 그런 어집지 않은 그 시나리오나 어집지 않은 그러한 그 잡방송에 노란하지 말라는 거늘 어? 퀘션마크 어? 퀘션마크를 딱 의문부호를 가지고 보라는 거야 의문부호를 가지고 봐 거기에 내가 막휘둘려가지고 어, 어떡하지,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볼게 아니고, 어, 저거 왜그렇지 아니, 저렇게 시부렁대린다고 귀신이 도망가나? 아니, 뭐, 성부와 성자, 주님 도와주세요, 살펴주, 이런다고. 그게 되나? 자꾸 이런 퀘션마크 의문부호를 갖고 들여다보라는 거지. 아셨죠? 오늘 얘기가 길어졌을 것 같아.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았고 잘들 음, 네, 보내시고 응? 오셨죠 절대로 귀신 쫓는 주문 없어요 에이? 없어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 아이템을 많이 취득하셔 응? 아이템을 많이 취득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치렁치렁 딱 그게 뭐야 내 얼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업장 소멸하고, 응? 내, 내공을 쌓는 거야, 내공. 그니, 그러니까 천일이 있잖아. 제자 등급 있다고 했잖아요. 쪼아 밑에 9급에서부터 1급까지. 그게 뭐요? 바로 내공이야, 내공. 그러고 돌아다니면 귀신들도 못 건드려. 그 어디, 어디 허접한 귀신이 어디서 누워. 이 천일이 1급이야, 이제. 1급 제자란 말이지. 그러면 1급 밑에 귀신들은 천일 옆에 오실 와야 보다 뭐듯지 그나마 귀신도 일급은 돼야 천일이랑 같이 맞붙는 거란 말이지 아셨죠 오늘의 이 얘기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아이템을 취득하자 <웃음> 천일이 많이 비유해져. 귀신이랑 싸우는 총싸움을 해. 아 나는 권총 가지고 있는데 저 새끼는 저 귀신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천일 도망가야지, 살아라면. 응? 아니면, 이 천일은 기관총 하나 가지고 있어. 아니, 쟤네들이 막 람보가 쓰는 뭐, 이거 선호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천일이 당연히 못 죽이, 못 느끼지. 36개 주레면을 치야지. 그래서 이 제자가 자기 등급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급 올리면 필요에 따라서 007 마냥 별게 다 나와. 응? 아시죠? 그 아이템이. 응? 스타워즈에 나오는 삐리링위윙 하는 그런 칼도 나오고, 광, 광선검. 여기까지. <웃음> 네, <저는>. <rzeczywiście> 자 잘들 보내시고 우리 서울 여자가 답변했나 모르겠네 궁금하면 또 달아 이제는 내가 이제 글 써줄게 자자 자, 잘들 보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응.